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황석희 번역가가 번역 작업을 한 영화 데드풀과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포스터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번역가가 누구야? 최근 극장에서 나오는 이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한때 모든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이미도란 이름이 붙은 것처럼 요즘 영화 번역의 대세는 황석희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황석희 번역가가 번역 작업을 한 영화 데드풀과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포스터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시 한국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비트코인 투자자 2시간 만에 30억 늘어났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나 혼자 산다 박날에 기한 84 다시 보니 더 확실한 핑크빛섬 등록해주세요.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다운받기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한국일보닷컴서비스 전체보기